야 뭐냐? 참돔인가? 천천히 가봐 천천히 가봐 뭔데? 몰라 몰라 몰라 쟨다! 오 수족이다 수족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25호수죠. 거닐 네, 네. 옆에 망이 하나있이가 뭐 궁금할 건데 도 많이 잡다망다세요고 그 이동할 때바다지하 됩니다. 너무 오래 넣으시면 안 돼. 다요번번이가 아, 한번 들어보시면 중간 보여요. 이잘에아이으면니다추워죠 예 뿌려 한 마리 시켜야 끼다 보면 안녕 대책이 없어 운전신 분들은 부대도한 마리 잡을 수도 있어요 일단 내릴게 어 외추질이랑 똑같은 거어 저보다 훨씬 쉬운 거지 백종이 아직 해가 안 뜨고 물이 안 들어서 그렇지 참질는거챔질은쭉 천천히 좀 유, 유혹을 해야 돼 유혹을 아 얼굴이 노랗게 떴네요 힘들질 않아요 고기 낚시 힘든 낚시가 아니라 오늘 브라버 피싱 바로 왔습니다. 어제 우당터한 <웃음> 마리 했죠 형님? 한 마리를 동네 마트 사장님께 드렸어. 집 사람도 바빠 줄게 있고 아 저도 집에 도착하니까 여섯 시인데 어좀더 늦었으면 막힐 뻔했어요. 회를 먹으려면 딱오기 정도는 먹어야죠. 아 이거 다크서클 생기니까 이거 아무 말 대잔치 하나 그냥 아들놈이랑 같이 왔어요. 어, 어이. 성태, 이거 보리멸이다. 응, 나도 아까 엄청. 어. 세제 아빠, 박희종님 안녕하세요. 야,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애들이 눈에 보이는 게한 30대 보여. 정확까지잡치면 30대가 보여. 한 50대 되는 것 같아. 일찍 일어나셨네요. 릴라님 반가워요. 달련님 하이요. 세제 아빠님 하이요. 야 인사. 자, 아빠 한 수. 어, 어. 어. 어, 괜찮아. 전첫 세스 어백족이야릴링 아, 어, 빠르게 하는거 아니다 애들 오우 요어 괜찮죠 이정도면? 구아 어. 어? 가만 있어봐 아 짜식 바늘을 완전히 삼켰어 아 이런 에어 아빠는 아빠 책 아빠 책를 쓰겠어 에이스피싱에서 작년에도 체비가 좋아가지고 구매해서 왔는데 조금밖에 안 샀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기둥추에 똑같은 거죠. 가지 하나 있는데 바늘이1 6호 묶어져 있는 게 많이 되게 많더라고요. 야, 너를 어, 왠지 <웃음> 야손 손. <웃음> 손, 손 <웃음> 야 yeah. 아주 그냥. 선장님께서 <웃음> 팩폭하시네. <웃음> 살 빼, 짜세야 <빼자셔야>, 그러니까. 어우, <웃음> 저두 마리째. 아들, 너 미끼 확인해봐라. <웃음> 아니, 확인해봤는데. 어. 너 아빠는 접히는데왜넌안 잡히지? 백, 100, 쪽이 완전히 생활 낚시죠? 오, 야, 사이 좋다. 이거 상태보다 제가 더 잡으면 삐지는데, 짜식, 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비가 좀올것 같다. 그럼 잽싸게 제... 실시간 철수할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은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쭉 올리지. 뽑아 올려, 뽑아 올려. 한 마리 했어? 보리나이 같다? 어? 아닌데? 백족인데 오 백족이야 작지만 백.. 맥... 오 완전 떠이 축하해요 아들 이야. 자식 손손만봤어요 왕은 아니마 이제 시작인데 무슨 어또 한마리 잡았어 이렇게 유혹해서 잡아야돼 아또 깊이 삼켰어 오 성태야, 축하해. 잘 잔다, 우리 아들. 그렇지. 그놈이 다시 와서 물은 것 같아. 세제 아빠님, 전 발라줘야 돼. 와, 똑같네. 언젠간 쫓겨날 팔자야. 재수 씨가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하셔도 생선 뼈도 안 발라먹는다고 언젠가 한번 카운터 달리시고 나가 그러신다고 이제. 두고 봐. 어? 어? 쭈꾸이시인것 같아. 진짜 배가 저희 뒤로는 훨씬 더 많아요. 로우 피싱님 주대 두 대를 샀는데 육룡 공방입니다. 한대 이벤트 드립니다. 오늘 물고기 마리수 맞추시면 분양 드립니다. 물고기 저희 카운팅 안 했어. <웃음> 저기 보여. 예. 여 아니야 아니야. 볼락 볼락. 오 볼락이 사이즈가 괜찮죠? 이 가져가야지. 여러분 구웠을 때 제일 맛있는 어둠이 뭔지 아세요? 볼락이야. 배다 컸어 형 응? 세지 아빠 오늘 못맞춰 비용 라이브 끌거라서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갑자기 끄게 되면 뭐로피싱님 마음만 받는 걸로 오 히트 그렇게 아, 엉쳤대요 어, 그런 다그 애들이 장대야 어? 장대 같지는 않은데? 아닌데. 오 씨. 자식이 저보다 잘 잡네. 네. 저놈 이길 수가 없어. 아 기상청 체육대. 비 왔다고 와. 어? 티켓 거기 있는데? 왜? 어 잘해봐. 자 아들놈 한 마리 잡았으니까. 조금 소강 상태니까 또 열심히 해봐야죠. 어, 이제 여러 마리요. <웃음> 세지 아빠님. 74마리 하겠습니다 74때리고싶네요 <웃음> 형이 어제 저쪽 쳐다보라고 했지? 아니, 형이 낚시하고 있는데 어디 똑같은 방향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어? 어? 77이 세지 아빠 어떻게 74년에 태어나실 수 있지? 너무 늙었어 74나 70, 77이라 하지 자한마리더 했어요 오 어, 아들이랑 엉킨거 아니야? 잊어버릴만하면 한마리씩 나오죠 자2한마리 아들이랑 합산입니다 어 아, 자식 성격 안 좋네 로브피싱님 새지치 7사는 죽자 <웃음> 참나 아니 형님 7사가 아니고 얼마나 촉복받은그 족인데 히비지신 중에 으르렁 소리가 가장 큰 그게 7사예요 저도 칠살인데오 C S S 님오 갑장이시네 어. 어. 자 잠깐만 요거 저 스물 한 마리 안 찍었죠? 보셨죠 이게 릴링 하다가 멈추고 다시 카운팅하고 하는 그 센스 이거 2 2 마리 째예요 아우 아들 아빠가 놀면서 해도 이기겠잖아? 아니야 아, 어저시이싸우붙이기는 한번 해보자 네? 이동할 때아그어어 가끔 더 일단 체계해도 돼? 어해 이렇게 오다 벗겨졌어 이야 우와. 이야 백적인 비늘이 이렇게 벗겨지는 구나 오 대박 예, 예. 금방 벗겨졌죠예다 예. 뺏겨졌잖아 예잘겨졌예 그러니까 이, 여기다 소금 넣으면 염장이 되잖아요 예, 예. 그냥 소금 넣으면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소분해갖고 냉, 냉동실에 예, 넣다가 었 예, 그렇게 해 되는데. 예. 오 신기하다 대박이다 싹벗겨지네 진짜 와어 목줄이 꼬였어 예 그냥 해 완전 바닥인데 자자 어. 자, 포기 포기 와오 아들 히트했네? 자, 25마리. 야, 아빠 벌써 카운팅 했으니까 너 빠트리면 안 된다? 아이거 야, 이, 이건, 저기 같다. 후덕후덕 하는 게, 그, 뭐, 뭐지? 장대. 어? 장대, 장대, 장대. 어, 천천히 릴링해. 근데 장대 같은데? 오, 크다. 오, 씨. 아, 백조기도 나오네, 요 여기. 야, 오. 28 정도 되겠다. 야, 여기는왜 사이즈가 이렇게 크냐? 오, 씨. 아, 돌바 사이에 있는 게 큰가 봐. 두 마리 잡았어요. 스물여덟 마리. 스물여섯에서. 아야. 여섯에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백쪽이 이렇게 비쌌어요. 아이고 두 마리 데려오니까 다 팔렸는데 하나씩 딸렸네. 아이고 아들 까 하고 갔네와 크다. 낚시때 조금 풀어줘. 어, 호어나 에이스 낚시. 풀어보. 어. 와, 난리 진짜. 자, 이 구국 하는 소리 때문에 다른 말로 고구치라고 합니다. 와. 설태 잡은 거 크다 야 이건 살좀 있는데? 진짜? 어어 어, 그러니까 뭐 무슨 살짝 뭐 그런 게 없어 애들이 훨씬 도 너무 좋아 어, 애들이 씨알도 다 준수하고 어 진짜 저처럼 맨손으로 하실 거면 등을 잡지 마시고 바늘 빼실 때 배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등가시에 안 찔리세요. 야 yeah. 그러니까 작다고 하는 게이 정도? 이게 오늘 작은 사이즈야? 차, 말도 안 돼. 작년에 백쪽이 사이즈 분명히 기억하는데, 올해 사이즈 왜 이래? 오, 호여성태한 마리. 나한 마리. 지금 저 녀석 하는 거. 왜? 장대 아니야. 어? 아, 그럼 뭐 반을 하나 자르고 묶음 되지 네. <웃음> 야 어디서 넘겨짚어? 자, 저거 봐 26은 좋게 될 거다, 저거 킹스타워는 제가 타면 제안 나와요 댓글을 못 읽겠네, 진짜 와... 또 누나야, 또아니어아니아니안 빠졌어 나는 좀 작은 사이즈 추에 속하는 것만 어, 아, 이거 재밌네, 이거 아... 자 여러분 달리세요 많이 잡으셔도 비늘 걱정 안하셔도 돼클일 났어 자 여러분 갑자기 불현듯 방송을 종료할 수 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아 비오면 털털 찰... <웃음> <이거? 웃음> 아, 이거? 이거? 아참 카운팅 해야지 70마리 딱 70마리 했어요 시드래곤님 밀린지 아 감사드립니다 핫식스 먹고 정신 딱 차리니까 C 드래곤님께 칭찬을 받네. 와, 진짜 오늘 사이즈 왜 이래? 여러분, 그쪽이 사이즈 이래요. C 드래곤님, 헤 <웃음> 어, 가만있어 봐. 저 성태 한 마리씩 잡았었죠? 이, 어. 73마리. 카운팅 두번 했어요. 짜식이 사이즈도 좋으면서 짜식이와오 <웃음> 준삼자 오우씨 와 여러분 이런 거 나와요 뭐 하셔 얼른 달리셔야지 와씨 멀쩡났네 멀쩡났 다들 잘 잡으시네 와 사이즈가 오우. 이런 거 진짜 반찬 할 만해 와 자,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웃음> 그게 나였어? <웃음> 칭찬인지 디스인지 모르겠네, 진짜. 아, 세지아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말 잊을 수가 없네, 없다니까요 쭈꾸미 하시러 가셨을 때, 돌아오는 길에 옆에 분이, 아니, 몸은 곰 같으신 분이 쭈꾸미들 그렇게 잘잡습니다고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드렸으니까 따로 또 드리진 않을 테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비 오는데 지켜봐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웃음> 봤어? <웃음> 오, 야 아. 빨리 다시 내려봐. 그러면서 입질 없으면 미끼 털어진 거야. 아빠는 잡히는데. 아왜아빠는 잡힐까 믿기 없는 거 아니야? 됐어 글쎄 과연 있을까? 다들다 걸렸어요 같이 마요 여기 다올라왔어요오 세상 꼬득 이어서 아 오랜만에 진짜 손맛 원없이 본다 우리. 아우 뭐 아빠는 놓쳐마자 또두 마리 있잖아요 미끼가 기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어. 카운팅 안 했다. 두번 하면 되지 뭐. 아우, 사이 좋아. 아, 그래. 미끼 미끼 미끼. 그렇지. 아, 오늘 성태 아님이 클라뻔 했어, 진짜. 아. 뭐 오늘 체력 완전히 바닥이었었거든. 가만있어야 돼, 가만있어야 돼. 어. 선장님이 지금 방향 트시잖아. 어, 됐어. 어, 야, 이건 크, 크다? 근데. 코. 야, 뭐냐? 참돔인가? 천천히 가 뭐, 천천히 가 뭐. 야, 드력이 쫙쫙 풀려? 야, 내가 수면 풀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예, 예. 뭐지? 젠더. 오, 수족이다, 수족이. 어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선장님 어, 좀 풀어주세요. 오! 손태 수족이 수족이오요 <웃음> 오! 요시! 야, 대박. 와, 오짜다 오짜. 오자. 어우, 오짜 조금 빠지래나 요시! 오! 인생 고기 우리아들요 <웃음> 대박. <웃음> 오. <웃음> 와! 오! 아들, 이거 갖고 봐. 이거 갖고 봐. <목> 오. 오, <목> 오, 자자자 자. 자자자 자. 컴태 엄마, 엄마. 오, 대박. 이놈 아니야? 아냐아니아냐수족이 어, 수족 여기어어리 젊은 학생이 그냥 수족이 칼도만 걸었네 인생곡이래요 인생고야 대박 그게 트랙을 전화도 안 빠지는 그트랙 앉았으면 자꾸 털려요 네 섭섭처럼 봤거든 그거는 어. 려나가와한컷 했어 어 이거 버리면 은 빠져나가지 않.. 을안 어, 빠져나갈까? 와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너 왜그래니 요새 아나 진짜 너만 저렇게 잡으면 아빠가 또너 못이긴다고 뭐라고 그랬단 말이야 아우 짜증나 선생님 저거 피 뺐으면 내장 손질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에 넣으면 회 먹을 수 있나요? 어 예. 상태야 이거 아빠 손질할게 회 한번 먹어보자 싸서 작은 아이스박스에다 넣 봐. 저쪽에 다 비구름이야. 어, 일단 저기를 우비를 준비는 해 놓자. 바닥 찍는다고 줄잡을 때. 내서 비가 적을 것 같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여기 끝내고 하고 이파 하 시는겨 지금 남극대 나와도 백때도 떼가는 거 나오네요. 자반드게 물건 없이 그냥 잠재적 로수있요한고 나니 대장하고 것 같아. 분 대로. 우리 먹는 거는 그, 많은 거, 많은 거 먹는 거. 저합오리지나 적합을 가고 아뭔지으세오 진짜 맛있어 <웃음> 왜? 야 저게 먹는다 뭐. 먹어봐? 엄청 맛있어 먹어봐 이게 아삭하면서 쫄깃하면서 그러는데? 음 아삭하면서 쫄깃하면서 그렇다 농어랑 또 다르다 음. 엄청 맛있다 이거 음 진짜로 응, 약간 보여 선장님 말씀이 맞아요 처음 있데 아삭하고 두 번째 감만 가면 쫄깃해 É isso q acabei de fazer.